우리 대학교 홈페이지에 도서관을 소개해 놓은 페이지예요. 각 도서관별로 운영 시간이나 출입 조건에 대해서 적혀 있는데요. 지유카드가 있다고 하더라도 몇몇 도서관은 그 학과 학생이나 직원만 출입이 가능한 곳이 있어서 가시기 전에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예태보리 대학교는 캠퍼스가 도시 전체에 퍼져 있는 것처럼 도서관도 도시 전체에 곳곳에 있으니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태보리는 오늘 비가 와요. 아침마다 비, 아침에 비 오는 거 확인할 때마다 아, 우산을 챙겨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 바람은 많이 뜨는데 그러니까 비가 막 쏟아지는 게 아니고 비가 조금 왔다가 그쳤다가 조금 왔다가 그쳤다가 이래가지고 우산 이렇게 딱 펼치면 비가 그치고 우산 다시 정말 비가 오고 막이런식이에요 그래서 사실 아 사람들이 그래서 우산을 잘안 쓰고 다니는구나 바람도 많이 불고 그래서 저도 항상 마침가다 보내기 하거든요 보시면 우산을 쓴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오늘은 비가 오는데 날씨가 비 오는 대로 좀 예쁘길래 한어보하겠 오늘은 샬머스로 공부를 하러 왔어요. 이제 물리학과랑 화학, 뭐 바이오 이쪽으로 컴퓨터공학 이쪽 학과들은 요한에버그 캠퍼스에 그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샬머스 맵인데요 이쪽으로는 이제 다 샬머스고 여기로는 이제 예태보리 대학교 의 건물들을 소개해놓은 곳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저희 과 건물은 저기 어딘가 올라가면 굉장히 산 올라가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상이랑 좀 사러 왔는데요 이렇게 이한 때문에 20명까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집게가 있어야지 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우 저거 저기... 여기 뇌레고르랑 5명을 사서 공부를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물려학 건물은 저기 보이는 엄청 높은 곳에 있거든요 그래서 등산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낮은 곳으로 가서 건물 안에서 등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 꼬리도 메이트한테 이 계단과 신불들의 슬픈 전설을 들었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다각 과별로 그림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자기 과를 뜻하는 그 신불 위로는 절대 걸어가면 안 된대요. 그렇게 걸어가면 이제 그 페리오드에는 이제 페이를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친구가 이거 틀렸다는 걸 증명해보고자 이제 자기 본인과 신불 위로 걸었는데, 이제 맞다는, 그 전설이 맞다는 걸 증명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사람들 이렇게 이 요리저리 피해서 다니는 것도 볼수 있어요. 저는 저희과 신불이 어떤 건지는 잘 모르지만, 아마 저 끝에 있는 프리즘 같긴 한데, 가게 적혀 있어도 트이진 않아서. 네.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어떻게 만든지. 하지만 아무것도 밟지 않고 잘 왔습니다. 이렇게 음, 모의 시계 같은 것도 있어요.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이기 밑에 보리랬죠? 샹마스에 붙수 있는 공간이고요 앞에는 유턴의 사과가 붙어있어요 이렇게 나눠져있어요 피직스는 C, B, C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상황도 지금 창밖을 보니까 우산을 들고 한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우산을 놔두고 왔어요. 어, 오늘은 조금 기분 잔함 겸 커피도 마실 겸 해서 에스프레소 하우스 가서 공부를 조금 하다가 돌아올 예정입니다. <목소리> 에스프레소 하우스는 이렇게 야외인데 얘 천막 같은 게있어요 이렇게 야외에서도 이렇게 <목소리> 야외에서도 <목소리> 3월이 다가고 이제 곧 4월이 오는데 바람이 이렇게 세차게 불어요 아직은 이제 서머타임이 시작했는데 아직은 겨울이라고 하더라고요 바람 부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아직 전기장판에 틀고 자고 있습니다 오늘은 잠깐 교수님이랑 이야기 좀 하느라 급하게 호다닥 학교 왔고 이제는 다른 도서관에 가보려고 해요. 여기는 이제 어떤 의학뭐 이런 거 하는 학생들이랑 또 Faculty of Science 학생들만 갈수 있는 도서관인데 거의 11시까지 열더라고요. 보통 도서관이 4시나 6시에 닫는데 거기는 11시까지 한다고 해서 오늘 해야 할 과제도 있고 해서 거기로 가보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해가 떴어요.